아린이. 아린이? 응. 아린이, 이따 올 거야. 빵 먹으러 갈까? 빵고을까 응. 엄마가 선물이 있는데, 뭘까요? 뭉크인데 뭉크? 뭉크, 뭉크. <웃음> 열어봐. <놀람> 캐치 트리핑, 트리핑 트림 총을 대면 <놀람> 트리핑이야. 메달을 찍어봐. 츄, 트리핑, 캐치. <놀람> <웃음> 열어줄까? 어 이거요? 엄마 방 잡방. 엄마 방테리놓아 된다. 오, 봐서? 이 뭐야? 어떡하라고? 벗어? 왜, 왜 나한테 주는 거야? 열어달라고? 아, 싫어 어, 싫어 이거 열어달라고 나한테 내민다? 어, 알았어, 하나씩 엄마가 찍어보자 좀. 여고 테리 건 이거고 어, 아린 부크핀이네, 부크핀 부클부클 부크 부크. 나오나오 <놀람> <놀람> 너는 포위됐다 나오지 마 <놀람> 포위됐다 <포이> <놀람> 어 <웃음> 니코야 네 그거 아리 니코야 아니야 아니야 또 해봐 너무 비싸게 구시네요 누가 잘 찍는지 모르... 볼게요 1등이 누구일지 <웃음> 맞아 띠리야 이거, 이거 뽑아봐 응. 엄마 여기 놨어 여기 놨어 여기 놨어 아무 데나? 여기? 어해리가 하고 싶은데 이렇게 어 맞아? 파세요 대콤한것 파세요 달콤한 것도 맛보세요 이것도 사왔어요 엄마 형님 이제 그만 좀 가세요 응.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어, 또 오셨어요? <웃음> 안녕하세요. 손님이요 손님이에요. 이제 가게 문 닫을 거예요. 이제 그만 그만 오세요. 가세요 이제. 문 닫았어요. 아니에요. 슈. 애들 놀는 건가 봐. 가까이 가까이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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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짠, 짠, 짠, 짠, 짠. 진실. 어? 카트 누르면서? 나는 장태리 엄마다. 엄마 짠다. 엄마다. 와, 역시. 엄마는. 앉아보세요. 남은? 남은 이거 봐? 응? 뭐야? 뭐야? 아! 뭐야? <웃음> 뭐 줄이야? <줘야? 웃음> 다음 이야기예요. 방생이들은 아이코라. 어디를 갔을까요? 다음 <웃음> 영상에서 <웃음> 또 만나요. <웃음>